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후지산 대폭발 관련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의 후지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5km 지역인 남부 초 지역에서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군발 지진이 발생한 곳은 후지산 근처 후지시와 후지노미야시 근처 의 남부 초지역입니다. 일본 캠핑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유루킴에서 방문했었던 바로 그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 후에 후키가와 크루츠 공원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셨던 분이시라면 조금은 슬픈 소식이지만 이곳에서의 군발 지진은 후지산 폭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쿄대 의 지진 연구소의 후지산의 지하 지층을 조사한 결과 발견된 바로 그 후지산 동쪽 기습 부근 지하에 숨어있는 단층에서 이번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후지산 동쪽 약 25km에서 발생한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도쿄대 지진 연구소가 발견한 후지산 동쪽 기습 부근의 단층은 활성 단층일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쿄대 지진 연구소가 이 단층이 규모 7급의 지진을 일으킬 경우 충격으로 후지산의 동쪽 사면이 붕괴해 대량의 토사와 진흙이 산사태로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지역들 일본을 먼저 보면 규슈 남부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폭발 4월 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활화산인 베지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3일 뒤인 4월 11일 새벽에는 이번에도 러시아 극동 부리고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루치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